사람은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아직 어려서, 몸이 불편해서, 바빠서 등등 많은 이유로 그런 감정을 잘 돌보지 못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살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박태경 그저 평범한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광명시에 미술카페를 만들어서 미술 레슨을 하고 있어요. 전공을 하든 취미로 하든 그림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맙고 예쁜 표현도구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좋은 걸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마음에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림 봉사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봉사를 처음에 그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제 환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가치를 좀 찾고 주고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봉사하면 안될까 그래서 당연히 미술봉사라는 단어가 되고 그렇게 시작했더니 생각만큼이나 그리고 어떨 땐 생각보다도 훨씬 더 그림으로 할수 있는게 많더라고요 요즘 다 g 참 e t t 아 stains and flat champagne. This evening is behind us. I lay my head on the same old bed and I dream of the same old dream. 요즘 다들 참 바쁘죠? 아무리 일상이 멈추고 만남이 줄었다고 하지만 시간은 자꾸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예쁜 것들을 못본 채다 지나쳐버려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그림을 볼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어요. 저희들은 찾아가는 전시회를 생각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오가면서 주변에 걸린 그림을 잠깐이라도 보고 마음에 쉼표 하나 딱 찍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어요 저희들은 이 마음이 통했을까요? 저희는 그림을 더 가까이 접하시라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지하철역에도 그림을 걸었습니다. 학교나 동네에 벽화도 그리고 대문도 꾸며 드렸죠. 저희는 이웃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이건 44일동안 초등학교 벽을 온통 꿈으로 다 채워 그린 거예요. 처음에 다 만들었을 땐참 좋았는데 비바람에 자꾸 그림이 상하더라고요. 아이들 꿈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AS까지 확실히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봉사는 할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쁨과 보람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체 그리는 게참 어렵죠?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작과 감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평생 바쳐 해온 게 교육이니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좀 하고 노력 좀 해서 이제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배워봤으면 좋겠다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한테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리고 함께 보고 즐기고 그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린 것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도 더큰 행복을 그리고 있는 저희는 그린 봉사단 모마 클럽입니다.